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간만에 음. <웃음> 점심방송이에요 음, 저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아, 그래요 어, <목소리> 아, 광고가 왜 빠졌네 2.52개, 2 5 2요 이제 왔어요. 왔어요? 네. 어, 아니 왔어요. 입만 뽑는다. 자, 들어온다. 응. 자, 얘들아, 오늘의 오늘의 메인 스테이지 오늘의 메인 스테이지 얘들아,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다, 진짜. 우리의 모든게 지금 여기에 달렸다와 벌써 20명 됐어 역시 역시 자못 뽑은 사람들 지금 많이 있고요 형이 150개 날렸다 자 형도 150개 도전 각이다 형 소리 잘 들리니? 자 확인 카타쿠리 뽑았어요 빅마 2트 성공. 와, 개꿀띠. 확률 낮아요. 그치, 확률 당연히 낮겠지. 하지 마세요. 다이아 70개 주네요. 자, 이 자연의 소리와 함께. 내가 꼭 뽑아내리. 아, 왜 서바이벌 소 이거 진짜 뜯, 뜯어먹는 거 보냐, 지금. 자 다이아 80개 있어서 11번 6번, 6번 단법으로 각성 카타코리 하비님 꼭 뽑으세요 아 나도 다 뽑고 싶지 나도 형도 다 뽑고 싶지 맘처럼 잘 안되잖아 근데 자 새친구들 반갑습니다 행운이 나에게 기들길이 자연의 소리와 함께 자, 얘들아 형 목소리 잘 들리지? 나중에 울지 마셔 니가 벌써부터 그런 소리 하면 진짜 울 일이 생긴다고 봐도 내 옛날 영상에 빅마미이득이 카타쿠리가 구리다 그렇다면 출발한다 아 출발한다 과연 반다이는 오늘도 나를 버릴건가 헐몽군이 빅마을 빅마 뽑았다 자 과연 오늘도 반다이가 나를 버릴지 자 간다 얘들아 아시 떨리네 이거 자 김투... <웃음> 김투리 김리 옆에서 슬램덩크 하고있음 상대방 바르고 있습니다. 10대 0이에요. <웃음> 전 600개 날렸어요. 벌써 600개 날린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 마왕형 400개 날렸어. 나는 150개 안에서 쇼부 본다. 출발. 금. 아. 어, 아, 요즘 금기를 못하. 금기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건데. 아... 무슨 스킵이야. 너나 스킵이야. 나 스킵 안 해. 아아아파르톨로메월가마야 아. 비다 비다 비다 자 시그마 시그마띠 자 이성조로 아 나는 근데 빅맘이랑 인연이 있을거야 아 시그마 많이 나오는거 보니 까 불안한데 이거 아. 아, 옛날에는 캐번디시어도 많이 나왔었는데, 아. 아, 선생님들, 좀 주세요, 진짜. 와, 반다이 선생님들, 아이, 블랙 걸었어, 이거. 아, 이거 진짜, 아. 자, 50개. 자, 50개 날리고요. 아, 바르톨로메오. 아 5성 됐네 와 아주 5성 개꿀띠 얘들아 다 채팅창에 후라고 써 행운 후라고 써후 후라고 써 행운을 불러주는 거야 나한테 너희들이 후라고 쓰면은 그후 받아서 출발한다 자자 자, 좋아 후라고 다써 보고 있는 사람다 후라고 써 좋아 좋아 얘들아 쌍운이 퇴너희돼 후라고 하라고 후라고 <웃음> 자후 받고 간다 이개차오오 <웃음> <웃음> <웃음> 금길에 갔는데, 아 금길에 갔는데 일단 불사보가 나왔네. 그래야 괜찮아, 괜찮아. 자 불사보. 아 이거, 아이씨. 아 그래, 다 가. 자 하나만 더 주세요. 자 반다이 선생님들, 자 선생님들 아까 바르톨로메보다 훨씬 낫지. 0.2%. 금길 키 하나 아니라서 하나가 더뜰 거다. 아직 한발 남았다. 좋아. 내 총알에 한발더 남아있어. 야 실시간 지금 43명. 오, 역시 불어라 불어라 얘들아. 바람을 불어라. 불어주세요. 끝난 거 아니야? 아. 자 100개 날렸습니다. 야, 이상한 거 하지 하고다 훌하고 쓰라고, 훌하고. 얘들아, 훌하고 써, 훌하고. 자, 다시 한번 훌하고 써. 자, 세번갈 거야. 자, 훌하고 써. 자, 그래. 야,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 자, 훌하고 다 써. 자 훌하고 써. 자 훌하고 써. <웃음> <다 후라고> 써. <웃음> 얘들아, 훌하고 <후라고> 써. <웃음> 형이론에도 안 나오는데. 아, 또 이렇게 또 장난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자, 다 훌하고 쓰세요. 자, 기운 받아서 갑니다. 마피아야, 뭐, 청개구리니, 너 진짜 뭐, 초등학생처럼 왜 이러는 거야. 자, 간다. 50명 보고 있습니다. 자, 50명 기운 받아서 50개 다이아몬드 출발. 아, 금길 안 타죠? 자, 1회차. 자, 나미. 자, 우쏘. 아, 애들이 다 울고 있어. 무섭부찌! 후룩! 아, 하지. 후룩! 아, 이거 똥망! 얘 망띠리드네요. 김트리이 얼굴로 하면 좀잘나올라나 아유, 나 아니요. 어. 안 돼! 안 돼! 막 있지 뭐야! 한 번만 주세요 아, 그지들, 아, 아, 이 잘해. 서울 식 60이에요. 갈째로갈지6 0이에요 아, 게임하고 그러니까 자 마지막, 마지막. 아, 또안 뜨네. 아,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하브이 합의 아니야, 하비이야 도와주세요. 반다이 선생님, 매미들이 날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빅맘 도와주세요. 오! 잠깐! 아, 아, 이거 진짜 나 이거 진짜 반다이 얘네들 나 블랙 광거 진짜 이거 확실해 이거. 아, 아 이상으 나왔어. 아, 진짜. <웃음> 아, 바뀐 게 있네. 아, 진짜.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안 나와. 아, 하나만 주세요. 어, 카야가 뭐야, 카야가. 어. 아, 진짜 장난치냐, 아. 얘들아, 다 구독을 눌러라. 구독을 눌러라, 얘들아. 어, 아, 진짜, 야, 이거 접을깡 나온다, 이거, 아. 아. 야, 이게 말이 되니, 이게, 얘들아. 야 200개 썼어! 200개야! 아... 그 아무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 아 정말 진짜 이거 내가 봤을 때 진짜 이거 100%야 이것들 나 분명히 이거 뒤에 걸었어 이거 아. 어 이거 더안돼 이거 더하면 안돼 이거 더하면 안돼 이거 안주는 각이야 이거 절대로 안주는 각이에요 지금 아... 야 미치겠네 야막 아예 안해 안할거야 진짜 안해 야 250개 날리면 너무 마음이 아플것 같지 않니? 이거 안 나올 거기야. 얘들아, 그러지마. 진짜 안 나올 거기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나올 거기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나온다니까. 절대 안 나와. 이거 이미 반달이에서 블랙을 걸어버렸어. 이건 절대 안 나와. 야, 리아하지 말라고. 이거 절대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될 거야. 니네 후보로도 안 되고. 중간에 퇴퇴한 놈들 때문에 이게다 이렇게 된 거야. 누가 중간에 퇴퇴했어? 자, 너네들이 중간에 막패퇴해가지고 이렇게 된거야 어휴, 젠장 자, 뽑고야 쉽지, 사실은 엄청 뽑고 싶은데 지금 황이 아닌 것 같아 자, 이거까지 해서 50개 다 날리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지 않냐? 아아 크스 뽑기 끝났니, 그래서? 상크스 뽑기 끝났니? 아, 끝났네 아 아자 얘들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 너희들 많이 봐줬는데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구독 안한 우리 합비가족들 구독 눌러주고 형을 위로해주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오늘은 아닌 것 같아 거에 따라 큰일 난다 자 내일 내일 저녁 실방때 우리 내일 실방때 요거 각성 빅맘과 카타쿠리를 포함해서 새롭게 순위 12명 매겨볼 테니까 내일 많이 실방 들어오고 얘들아 코로나 조심하고 오늘 많이 더우니까 더위도 조심하고 그만할래. 아,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야. <웃음> 아, 정말 이렇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네 아주. 아, 진간해야죠